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이번에 대구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하필 가는 날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비와 어울리는 관광지도 여개 있었고 일정을 실내로 많이 잡아놔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은 누구나 다 가는 여행지가 아닌 비교적 생소하지만 한 번쯤은 꼭 다녀오면 좋을만한 여행지로 선정해봤어요 그럼 저와 함께 여행 떠나볼까요? 안녕 예. 와 이거는 진짜 요리의 신이다 이거. 자 오늘도 여기 연서와 함께 안녕. 대구여행을 왔습니다 네이 친구는 부산에서 왔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지금 막 내려왔는데 비와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또 운이 좋게도 또 비가 안 오네요 역시 여기 날씨 오죠 날려라서 <웃음> 네, 그러면 이제 대구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이제 대구 경치가 쫙 보인대 그래서 올라가서 한번 경치를 담아 보도록 합시다 네. 예. 근데 어, 되게 좋아 지금 선선하이 비냄시나고 어, 그러니까 비냄시나고 비냄시나 <웃음> 엄마 이거 <웃음> 내 마저 초록초록하고 <웃음> 중요한 건 나도 부산 사람이니까 아 그럼요 그래 부산 아닌겨 가가 가가 네가가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열심히 촬영 중인 연서 오 어, 근데 여기 느낌 있어 지금 너 지금 걸어오는데 약간 모델 같아. <웃음> 저기요. 어이구야? <웃음> <아이고야>? 어이구야? <아이고야? 웃음> 좋았다. <웃음> 어, 여기 케이블카가 어, 굉장히 있다. 큰데요. <웃음> 자, 출발합니다. 혹시 여기 몇 인생이에요? 48인생. 48인생이요? 어, 말도 어. 할수 선선하다. 여기 좋다. 으이 응. 괜찮은데? 하나, 둘, 이소타둘 셋. 뭘귀여이척이야 <웃음> <번> <웃음> <웃음> <웃음> 아, 알어어알어어 알겠어. <웃음> <웃음> 어. 어, 으이 <웃음> 아 이게 안개 껴서 좀 아쉽긴 한데. 음 안개만 꼈으면 이게 진짜. 어 근데 이쪽은 되게 느낌 있다 연사. 이거 한번 봐봐. 어. 그지. 어. 이제 좀 안개가 개면 이것보다 좀더 시야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대구가 쫙 보일 텐데 지금은 약간 좀 미세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까봐 제가. 아, 아. 준비한 다른 영상 여기 시야가 보이는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근데 되게 카페가 없게 생겼다 그지 그냥 뭔가 식당 가는 것 같아 어 저희가 카페 왔는데 오 괜찮네 그래 이거야 괜찮다 느낌 있네 규모는 크진 않는데 되게 특색 있게 잘어놨다 안녕. 뭐 시킬 거야? 잘 그럼 불고기 샌드위치 하나 하고 차메라떼 하고요 사과 크림 으어주세요 되게 그냥 약간 일반 주택 올라가는 것 같아. 맛집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 사진으로 봤는데 여기서 많이 찍더라. 특히 밤에 되면 진짜 약간 보름달 뜬거 같지 그렇게 나오더라고 효과가. 음. 음. 어때? 젊은이장 같아? 급천리. 이거 내돈내산이에요. 이건 뭐 협찬 아니니까 제가 먹어보고 솔직하게 말해드릴게요. 음. 짠. 음. 오 망고 맛 되게 세다 이거. 시원 되게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대로인데? 맛있어. 완전 맛있어. 먹어봐. 아 이빨 대 있었네. 음. 아, 빨대가 있었구나. 어쩐지 망고가 잘안 나오더라. 그렇지. 음. 맛있지. 완전 맛있지. 그냥 손으로 잡고 먹을까 그냥? 아니, 그래 뭐. 아, 음, 음. 있다 음. 완전 겉바속촉이네겉은 음. 완전 바삭하고 안에는 이제 버터하고 파타고 내가 또 앙금을 되게 좋아하거든. 음. 아, 아. 그래서. 음. 와 진짜 와. 맛있어.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우리가 지금 배고파서 이러는 거 아니지? 그냥 맛있는 거 맞지?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응. 일단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응. 여기 무조건 와야 되겠네 해봐. 네, 저희 이제 도착했는데 음. 때마침 비가 오네요 아 타이밍 타이밍 아. 어, 근데 뭔가 뭔가 보이는데? 신전 뮤지엄 음, 1층 안내도고요 지도처럼 보시면 되고 뭐 들어가실 때 QR코드 찍어주시면 문 열리고요 꺼걸는 기념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음. 뭐야 이게? 엄청 많다 기게서 고추신 같다 음. 여기 보시면 저희 여기 가맹점주분이 오셔가지고요 시희씨앗다 심으신 거거든요 아 직접 시, 심은 네네네. 거예요? 직접 심으신 거예요 어, 물 주는 거예요 이거? 네네 여기 이제 있스 아 나오고 있거요난비 와가지고 물 새는 줄 알았어 요아 <웃음> 사람이 네. 지나가면 그걸 맞춰서 물이 지금 뿌려지는 아 사람이 지나가면 뿌려지는 거예요? 네네네. 오 신기하다 여긴 어떤 점주예요? 장사가 잘 되고 있나봐요 아, 여기는 이제 저희 점주님께서 안 오신 분들이 아, 안 오신 분들이 여기는 <웃음> 아, 네 여기는 저희가 아 그런 거예요? 737 가맹점주 그렇게 많아요? 3시나 안들서 그렇지 저희 지금 750 정도 가맹점주 750 가맹점주 우리나라 제일 많아요? 가맹점이? 네 가맹점은 저희 저희 지금 제일 많아 신전 1위예요오 네, 1위래 밀도타워라고 밀도타워? 네네 저희 직원분들이 하나씩 다 쌓아 올리신 거 같아요 오, 직원분들이 다 직접 했대 되게 싫어하셨겠다 <웃음> 네! 제일 저쪽 위쪽에는 음. 제가 오.. 여기 대빵이세요 아, 대빵. 혹시? 아니 대빵 은아 <웃음> 근데 되게 막 자부심있어 제가 제일 위쪽이라.. 제일 저쪽 위쪽에아 그래서 시식하는 거예요? 네. 와 제가 네, 하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아 이렇게 주는 거만 진짜 떡볶이 야, 떡볶이는 두 개씩 먹어요, 두 개씩. 음! 떡볶이는 튀김이지. 음! 와, 핫도그 맛있다. 와, 이거 핫도그야. 응, 핫도그 는 어, 규모 장난 아닌데, 여기? <웃음> 세상 좋아졌어, 이런 거 보면 한국인, <웃음> 한국인 어, 급해, 급해 우리 빨리 하고 가야 돼, 근데 어 매운맛 아, 뭔가 내컵 창피하다 <웃음> 신전뮤지엄의 체험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아쿠아리움으로 떠나볼게요. 슝아 상어예요? 와, 상어. 네. 얘네가 이제 방금 여기 절마장의 알에서 나오는. 아 이게 알이에요? 네. 어. 오, 신기하다. 여기 상어야. 그래라, 빵. 오야 근데 좀 무서워 여기 눈 앞에서 보여 눈 앞에서 성호야 그래 컴온 야 진짜 이게 진짜 만약에 바닥에서 만나면 얼마나 무서울까 여기가 체험존 아 체험존이에요? 우선 얘네가 자연에 있을 때는 이런 잎이나 나뭇 가지에 벌레가 붙어 있으면 네. 물총을 싸서 떨어뜨려서 잡아 먹어요. 아... 그거를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재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물총을 쏴 해봐.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물 엄청 튀겨. 아이들 너무 귀여운데 안녕 얘들아 애들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죽게 줄게, 죽게 줄게. 다 죽게 줄게. 어아유 죽게 줄게, 죽게 죽게 죽게 뭐뭐뭐뭐 뭐, 뭐. 싸우지 마 싸우지 마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야 싸우지 마얘 <웃음> 봤어? 뭐야 얘얘얘얘지들아얘얘얘다 <웃음> 손 줘도 되나? 오, 오, 오 깜짝이야. 내가 놀라는게 얘네가 놀라겠지. 그렇지. 너무 이쁘다. 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느낌, 느낌. <웃음> 아, 근데 얘들 너무 이쁘다. 여기 봐봐. 와, 와, 어. 오, 오, 어, 느낌 이상해. 느낌 이상해. <웃음> 대박이야. <웃음> <웃음> <웃음> 는 거랑 이 노래랑 너무 잘 어울려. 음. 지금 너 보면 약간 실은 당한 사람 같아. 인생에 실은 당했어. 약간 감성에 젖어들려면 이렇게 비올듯하는 것도 나쁘지 않나다 아줌마, 이 가져왔다. <웃음> <웃음> 네, 지금 여기는 대구 동성로에 왔는데요 우리 서울로 치면 약간 명동이나 그런 데처럼 핫한 곳이에요 외국인들 오면 항상 오는 곳이거든요 약간 쇼핑하기도 좋고 맛있는 그런 것도 많은데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납작만도하고 그런 떡볶이하고 그런 걸못 먹어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어 약간 고급 한정식 느낌 난다, 그렇지? 신발 보시고 여보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맛있게 먹어봅시다. 예. 아유야. 이럴 때 많이 먹어. 촬영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또 사주지 아니면 나도 이런 거잘못 먹어. <웃음> <웃음> 못 먹고 사러. 오. 바삭한 것 들었어? 오. 음. 맛있다.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거야. 음. <웃음> 코다리 튀입니다 코다리요? 코다리찜을 음. 이렇게 먹은 적은 없는것 같은데? 음. 나 원래 코다리찜 별로 안 좋아하거든 어우 음. 맛있는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거? 아, 진짜로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데? 이 껍질이랑 같이 먹는 게더 맛있을걸? 음 맛있다 소 되게 맛있지? 음, 음. 이제는 매구와 어 이거 완전 감탄인데 이거? 음. 음. 와 이거는 진짜 네. 요리의 신이다 이거 호델 만든 사람. 고 음.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음. 근데 여긴 먹겠다 음. 음 너무 행복하다 대박 역시 음. 여행은 음.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먹기 위한 것도 정말 큰거 같아 그러자 그러니까. 음. 일단 오늘 대구 여행했는데 어땠어? 이런 밥상에 그냥 코스 하나하나 더할 나게 없었습니다 아니 음... 오늘 식사 말고 대구 아, 어때? 이거? 대구 아, 지금 아, 먹을 거에 아, 눈이 멀어가지고 아, 지금 고금밖에안 아, 보이는 거 같은데 음. 대구 어땠냐고 아 대구 어. 아 그거 뭐, 좋지 맛있다 맛이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구를 정말 많이 왔는데 음. 이렇게 오늘 같은 코스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좋아. 중요한 거는 나도 패키지 투어를 정말 많이 왔는데 오늘 코스는 처음이었어 근데 진짜 외국 사람들이 와도 정말 좋아할 것 같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와도 당연히 좋아할 만한 그런 관광지들 이 많은 것 같아 대구는 이제 KTX를 타고 다시 올라갈 건데 맞다 우리 몇보 걸었어 한번 보자 우와. 우리 오늘 뚜벅이로 갔잖아 여러분도 뚜벅이로 갈 텐데 어느 정도 걷게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웃음> 14,287 걸음 야. 그 정도로 걷는다 생각하고 운동도 할겸 여러 가지 구경거리도 뭐 볼겸또 이렇게 많이 걸어야 또 맛있는 거 먹을 때지대로 먹잖아 그럼. 네 응. 아무튼 오늘 대구 투어 진짜 좋았고 많은 분들이 여기 놀러 오셔서 이 대구의 이 아름다움 그리고 이 맛있는 것들이 가득한 이곳에 와서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응. 네, 그러면 저는 마카오 권이었고요 오늘 꼬봉이었던 연서TV였습니다 네제 꼬봉 연서TV <웃음> 이 친구도 유튜브 하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